하게 될지 결정하는 4강 대결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캐스터 정설림 님과 함께 해 주실 두분 해설 정수해설 박동민 해설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에 많은 대회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막상 결승전도 치열합니다만 오히려 대회에서 4강전 경기가 가장 치열하고 막 뜨거운 경기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마도 어, 결승이라는 그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명경기들 생각해보면 아, 그 4강전에 뭐 이런 이런 아, 이런 거 많았었는데 오늘도 얼마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준결승전 1경기에 참가해 예정이었던 퍼스트 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원활한 경기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휘두르기 팀이 부전승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 준결승전 1경기 승부 예측 이벤트는 선택한 팀에 관계없이 모두 예측 성공으로 인정이 될 예정이라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게 참 아유... 어, 뭐 어쩔 뭐어수 없는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만 퍼스트 팀 선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렇죠 그 아까 정우서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승전이 바로 눈앞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배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3, 4위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도 동기부여가 된게 상금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음.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 선수들이 다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게 어. 사실 참여를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가장 지금 가슴이 아플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어, 진짜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일 테니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어, 어쨌든 한 경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안타깝게도 한 경기밖에 어, 전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대신 여러분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기대 많이 하고 4강전 보실 준비 딱 하고 그리고 기다리셨을 텐데 다시 한번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뭐 진짜 뭐 아. 선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까지 다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네. 예, 어쨌든 결승 이 한자리를 또 어떤 팀이 이제 차지하게 될지 예, 끝까지 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도 야, 시간 빠르죠. 예, 개막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아, 어, 4강전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지는 3차 회장 결승전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4강전부터는 비오 5로 경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생금 1억 예, 아 이상의 상금을 걸고 그리고 각 경기의 P.O.G.에도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번 우승 상금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하네요. 네, 사강에서 이제 결승전으로 올라가면 우승 준우승 상금 차이도 두 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천만 원 이천만 원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네, 자 계속해서 일정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P.O.5 그러니까 오전 삼선승 경기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 대결 준비되어 있었던 퍼스트와 그리고 휘두르기의 대결은 아쉽게. 에도 경기를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휘두르기가 결승전에 부전승으로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이렇게 되면 결승의 한자리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4강의 두 번째 대결 요훈동과 실버풍태훈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어, 그렇죠. 일단은 뭐 요훈동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이 승자전에서 휘두르기 팀을 상대로 투스토퍼스를 상대로 강력한 그런 딜을 어,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 댕감을 뚫어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 사실 실버 퐁테온도 정말 만만치 않은 예, 팀이기 때문에 요운동과 그리고 실버 퐁테온 오늘 경기 이두팀 중에 한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만나보죠 요운동과 실버 퐁테온입니다 먼저 요운동 선수들인데요, 훈서 최소훈 그리고 섹시마왕도 호날두 최동호 요맹이 윤여명 선수입니다. 이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모닉 홀라 그리고 배마 이 조합을 들었을 때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POG 싹쓸이 지금 4회까지 달성을 했는데 네. 5회로 또 5회 달성을 할지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는데 이 재미있는 점은 순서 선수 그리고 세시마 호날두 이두 선수가 이전 로열로더스에서 16강까지 갔는데요. 힘이 커리어 를 커리어 하이를 뚫었는데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사실 기트를 주캐로 하고 있는 섹시 마음도 호날두 선수는 이번 대회에 딱한 번만 꺼내들었고 나머지는 계속 에어플레이로 <웃음> 그렇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댐간 메타의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직접 우리가 댐간메타 하겠다 아, 이러면서 배마, 홀라 이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16강부터 8강까지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에 휘두르기 팀을 꺾고 그리고 4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요운동 선수들이고요 자, 상대하는 팀입니다 실버, 퐁태훈입니다 팀내 윤경지, 뜻도 같도 진승현, 끼규어, 이경리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팀 같은 경우는 워로드 서머너 배마. 아 우리는 이걸로 다 끝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음> 그렇죠. 그런 어, 경기력을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버 퐁테온 팀이고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 이 끼규어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이 실버 봉태우는 이길 때이 뜻도 같또 선수에게 밥상이 잘 차려지면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 밥상을 또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끼규어 선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데모닉 쿤서 선수를 잘 막아야겠습니다. 어, 승부 예측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해주셨던 승부 예측에서 과연 누가 결승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예측하셨죠? 그런데 실버퐁태온이 무려 80.9% 요운동이 19.1%인 걸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표를 얻었어요. 그동안 실버퐁태온이 걸어온 길이 그만큼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왔다. 그만큼 시청자분들의 평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팀입니다. 맞아요. 야 아니 어떤 상황에서는 야 이거 써머너가 물릴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된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나왔던 뜻도같도의써머너 오늘도 그 활약이 나올지 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 팀! 아, 자강전의 첫번째 세트! 스킬셋입니다. 데모닉의 역시나 배마, 홀라, 조합, 요운동! 아 우리가 이거 꺼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거다! 다시! 꺼내들고 옵니다. 맞습니다. 어 일단은 특히나 이제이 데모닉 훈서 선수 입장에서는 발이 풀린 어, 그런 경기가 나왔을 때는 압도적인 그런 뭔가 킬 관여율 그리고 데미지 지표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캐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데모닉 이 훈서 선수의 데모닉은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어, 그런 선수고요. 이 선수가 오늘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네. 떠오르는 판타지 스타거든요. <웃음> 자 그리고 상대는 실버퐁테 역시 예상대로 워로드 서머너 베마죠. 아니, 실버 펑오는 내내 이 조합으로 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 서머너가 지금 사실 데모니에게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또 베마에게는 괜찮은 점이 있어서 오늘 이 서머너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 에, 같은 팀의 베마, 워로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서머너를 지켜주느냐 이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심내 선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 뜻도 같은 선수 근처에 있을 거지만 끼규어 선수는 반대로 상대 데모닝을 어, 딜하지 못하도록 포커싱하지 못하도록 들어갔다가 좀 어그로 픽봉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심내 선수가 워로드로 그 동안에 지켜주고 공격적인 모습 이런 거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상대를 얼마나 잘 받아치느냐 워로드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보여줘야겠죠 요훈동과 실버풍태온실버풍태온과 퐁테온. 요훈동의 4강전입니다 첫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5전 3선승 근데 경기 시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시작부터 한 세트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경기 갑니다 배틀마스터 빌어전이 또 재밌어지는 게이팀그 자칭 아니면 타칭 지금 최고의 배틀마스터로 꼽힌 게유맹이 선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 일등 배마가 누구냐 그걸 요맹이를 찍었거든요. 아, 근데 또 이제 나랑도 했을 때는 서럽거든요. 3대 배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이겨 이겨내므로써 본인이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 순서 선수가 들어올 줄 알고 지금 마력을 넣었지만 이게 사거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크게 안 받는데요. 아 그래? 한번땡길려고했던는데 자, 쉽내 역시 앞장 서죠. 음, 자, 지금 일단 울멩이 선수가 먼저 가서 좀 진영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일단 잘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테러가 열렸죠, 뒤쪽에. 네, 어쨌든 어, 워로드입장에서는 렐라 계속 켜주면서 자, 잘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고요, 신 아, 비닉스 가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순서를 약간 몰았는데요, 지금. 순서는 그냥 빠졌고 네 지금도 보시면 은 훈서 선수가 어 일단은 발패를 못 잡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이 뜻도 같던 선수에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야! 어렵죠? 아, 아 때릴 것 같았기 때문에? 워러드? 네1 8참 창도 있으세요? 잘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보호막 때문에 아직까지 훈서 선수가 딜 재미를 본게 아니에요 이거 파워루 뻥! 파워루 뻥! 이러면 워로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치명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각성기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필라. 버텨야죠 버텨야죠 근데 체력이 금방 깎였습니다 끼기어하 내가 자 지금 예, 홀리나이트 이동우 선수의 각성기 타이밍이 괜찮았죠 좋았죠 덕분에 시작은 실버풍터이 좋았던 걸로 보여졌는데 야 지금 결과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나갔고 그리고 아 둘을 잡아냅니다 이거 뜻도같도 선수가 살아주면 좋은데 체력이 다 적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이또넘어서 예, 오, 오, 그래도. 오케이. 그 어, 이젠 이제, 얘기가 달라요. 예? 오히려 버티면서 딜을 잘 넣어 줬어요. 컨대이가 나옵니다. 까지 아예. 하... 서그 안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가 또가 이러면 이대3까지는 가거든요. 이 예? 체력 기준으로 보면 서로 뒤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됐던 그림인데 그래도 이 운동은 갈때 가더라도 상대 체력 최대한 빼놓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홀리나이트 끄는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홀리나이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체력으로 뭐 보호받으면서 어, 어느 정도 상대 체력을 뺄수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먼저 포커싱한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상태 이제 다시 나오면 어찌됐건 절대적인 체력 차이는 운동이 조금 더앞선운 상황이라 네.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보호막 터고 버티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죠. 배마가 어쨌든 화조 강력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그램으로 땡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네. 발리마지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악마와 방신했어요? 지금 악마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 일단은 한번 훈서 선수에게 빈틈 허용하면 안 돼요. 네. 특히 고어 블리딩 같은 거 맞으면 아유 앞뒤에 들어갑니다. 아 디스트럭션? 아 버텼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못 버티는 게 낭만한 상태가 워낙 강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요운동 입장에서는 기분 좋네요 와 이거 지금 예. 네. 연소 선수 지금 길 제대로 넘었고 박성기가 일단 뭐 빠지게 나오긴 했는데 <웃음> 이 정도로는 사실 뚜또거뚜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재미를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바그론으로 뭔가 키를 어, 가져갔다거나 물론 그래도 체력을 날이깎다는건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살아나가는 데좀 의미를 뒀는데 네. 결국에 잡혔어요. 훈서의 대본이 그랩 적중하면서 하나를 더 끊어냅니다. 아, 일단 체력이 둘다 좋으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워르드도 지금 딜을 넣어서 약간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훌라가 아! 요맹이! 아오. 각성기! 무조건 썼습니다! 아, 마력이 타이밍에 어. 정확하게 이걸 끊어줬기 때문에 피해를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력에 의해서는. 각성기까지 몰아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서 버티면서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여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13초 이 정도면 은 네, 그냥 어, 흩어지면서 드리블할 생각도 해야죠. 아, 이거 아덴 얼마나 있나요? 서머너가 한번 치워둘 어, 수 있으면. 훈소 잡아야 돼, 소서소서한테훈가 훈서. 네, 근데, 훈소가안 나와? 한 번... 아 빠져 나갑니다! 요 훈동이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네 일단은 요 훈동 입장에서는 킬스코어를 이제 육회까지 벌려놓고서 그 이후에 이제 시간초가 이제 얼마 없으니까 괜히 어설프게 뭔가 상대를 맞받아 치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어, 각자 살기로 이제 했던 판단이 네, 주요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앞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모닉이 서머너에게 갖는 강점, 워낙에 빠르고 그러면서 그 기동력, 어, 빠른 딜 이런 것들의 강점을 충분히 좀잘 살려.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훈선 선수가 항상 데몬 그랩을 채용하기 때문에 서머너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으로 끌어오면서 진영 파괴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네. 아, 워로드입장에서 서포트하러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스탯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실버풍 태운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딜 구조가 좀안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렇죠. 초반 부분에는 사실 이 훈서 선수가 좀 마크가 되면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들이 좀 나올 뻔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홍서 선수의 이 활약 자체가 굉장히 좀 빛이 났고 여기에는 뭐 역시나 이제 요맹희 선수가 어 진영 자체를 잘 파괴시켜줬죠. 네. 아 그리고 특히나 홀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신의 분노를 분노 표출 토크를 찍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공격력이 증가되는. 그쵸. 어 이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는 이런 투포들을 찍으면서 힘을 보태 좋습니다 자요운동이한 세트 앞서 나가고요 자 스텝 볼까요 요 맹이 선수가 딜을 굉장히 많이 넣었네요 그 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 요 맹이 선수가 이 진영을 좀 붕괴를 시켜 주면서. 초반에는 후소 선수가 힘들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요맹이 선수가 풀어주면서 같이 살아난 거죠. 심내 네. 선수도 어쨌든 피해 많이 받아주면서 그렇게 버텼었는데 지금 결국 실버 퐁테온이 이기려면 뜻도가또 선수의 데미지 량이 훨씬 더, 더 많이 들어가야 네. 네. 되는데 아, 결국 스탯에서도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지표로 봤을 때심내 선수가 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받은 피해 양이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세트 요군동이 기분 좋게 잡으면서 출발됩니다. 음, 이이 부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체력 교한도 좋았고 근데 이 각성기 타이밍 이후에 그림 자체가 좀 많이 무너졌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콜라가 어 각성기를 잘 썼단 얘기죠.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 어, 본인 아군 턴에 써주면서 상대의 그림 자체를 좀 망가뜨리는 역할을 잘해줬죠. 네. 이게, 어, 알리산우스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저거 자체가 또 데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입장에선 또, 예, 그롭기도 합니다. 네, 이번 전체적인 요 운동의 각성기 사용이 대부분 더 터질 수 있는 배틀마스터로까지 이어지는 그버치기 싸움에서 주요한 이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훈선 선수가 그러면서 계속 살아남았던 게 마지막에 힘싸움에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방금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힘을 바탕으로 길을 네. 뿜어내는 어, 모습이었고요. 네. 네. 이 장면도 거치기 위한 각성교 활용이었고요. 예. 근데 이 각성계 주비를 쓰는 그 타이밍에도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버텨졌고 시간 활용도 잘 됐고, 자, 요 운동이 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라요. 큰 격차가 벌어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실버 폰케운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전열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요 운동.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데모닉과 홀라, 배마 조합이고요. 네, 그동안의 모든 전적을 다 살펴봤을 때이 조합으로 했을 때 지지 않았다. 가장 자신 있는 조합을 다시 한번 꺼내드렸습니다. 맞아요. 어, 근데 그걸로 결국은 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게다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냈기 때문에 요 운동 입장에서는 특별히 바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오히려 그리고 기공사, 디트, 창술사를 이제 한 번씩 선수들이 꺼내들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때 이제 전부 패배를 하면서 맞아요. 아마도 어, 우리 결승까지 끝까지 이걸로 <웃음> 가자. 라고 어, 어, 좀 뭔가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네요. 오늘 어, 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에이, 이런 판단이 서질 것 같고요. 자 실버 폼케온도 역시 조합은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오늘 내내 워로드 서머너 배마 조합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16강 8강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경험치가 많아지면서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서머너의 각성기 바그로의분노 선택으로 폭딜까지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의 특성은 다른 팀들과는 또 다르다라는 거 계속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또가 또 선수는 이제 슈루디를 채용하죠. 대지붕괴를 빼고, 어, 서머너를 기용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서머너는 어, 거리를 좀 벌려가면서 이 소환수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딜기로, 어, 아덴 스킬 이런 것들이 적중해야 되는 건데 그 각을 보지 못하도록 워낙에 훈서 선수가 많이 괴롭히고 있거든요. 자, 이번엔 좀 풀릴지 궁금합니다. 그 어, 다시 한번좀 어, 이야기를 드리지만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쉽네 선수도 아니고 끄도같도 선수도 아니고 끼규어 선수거든요. 네. 네, 훈서 선수의 이 발을 완벽히 묶어두고서 본인은 또 생존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요운동과 실버퐁태온의두 번째 세트입니다. 오늘 경기 뭐 선수들이 특포 작업만 딱딱 끝나고 예, 선수들의 스킬셋만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그림이잖아요, 이거. 네, 자 빠르게 빠르게 경기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세트 가보죠. 사실 지금까지 로열로더스 무대에 서면서 선수들이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렸을 건데, 정 오늘 저 트로피를 보고서 약간 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네. 긴장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아 욕심 나잖아요. 집에 아. 저런 트로피 하나, 아 누구 아무나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거 네. 어, 트로피를 네. 이제 두고서 이제 집에 두면 그냥 그냥 항상 네, 뿌듯합니다. 아 진짜요? 아, 어, 있죠. 아, 맞나지는 아 네, 아 않고요, 네네. 아, 역시. 어, 가봅니다. 아, 있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구나. 그러니까요, 여유가. 네, <웃음> 저 없어가지고. 예. 네. 자, 요맹이 한번 뛰어들어 봅니다. 아우, 촛붕각. 아까도 결국 워로드가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지표를 봤기 때문에 심내 선수를 계속해서 공략해주는 모습이에요. 아, 세게 들어왔네요 바로, 네. 바로. 와, 아, 이거 진짜 초반부터 심내 선수 네, 공격하겠다는 생각이죠? 네. 아,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네. 각성기를 이렇게 두 개나 몰아쓰면서 용동이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 살면 되거든요, 살면서. 네네네. 네, 일단은, 어, 뚜뚜가뚜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네.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습니다만 쉽 내지만 쉽진 않겠습니다만 이 운동이 각성기 두 개를 버린 것처럼 되려면 쉰내가 버텨줘야 돼요. 그쵸? 심빠진 응. 타이밍이 나오고 싶1 8차찍어고로맹이 잡으면 그 안에서 그렇죠? 나무 어허 쉰내를1 8찍어요 로맨이 잡으면 그 안에서 그렇죠? 나어 또 율법으로 좀 잡아낸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안쪽에 몰려있습니다 몰려있어서 이게 데모닉한테 너무 맛있는 답이거든요 실버풍테온은 일단 작전상 일부 후퇴를 한거죠 그쵸 신뢰가 나올때까지 네 결과적으로는 좀 복차있을 때안좋으니까요 네! 마력! 일단 그렉도 빠졌고 이번에는 신호로 트포를 바꿨네요 아그 아, 시간 안들어갔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그랬또 그렇고 주요기술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코너에 몰렸던 거 일단 풀어냈고 아래쪽에 풍신초를 아 뭔가서 한꺼번에 가운데서 잡겠다? 갈고리까지 아 이게 지금 어쨌든 뭐뜨또가도선수 살리기 위해서 뭐 끼규호 선수도 이제 위쪽에서 좀 포지션을 어그로로 끌어줬는데요? 아! 지하우스 쏠때 다운, 다운이 한번 빠졌죠? 그래도 마리린이 케어에서 약간은 벌었는데 알리마즈가 지금 빗 나갔습니다. 네. 이거 요 훈동의 요맹이의 움직임, 그리고 훈서, 그 다음에 섹시 마운드구나. 아니, 그 정말 누구 하나 할건 없이 그 역할이 엄청 좋아요. 그쵸. 지금도 이런 포지션을 이제 잡게 됐을 때 사실 서머너의 아이덴 스킬이 프리딜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미 한번 빠진 상태로 이런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죠. 아, 그리... 아, 그라인드 체인 아래쪽에 순간적으로 위쪽 아래쪽 같이 봐주는 거 보세요, 훈서. 지금 진영이 삼각형으로 너무 크게 갈렸었는데 다시 합류는 했는데 체력 상태가 안 좋아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히려 지금 실부퐁태원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컨디션이 더 좋아야 되는데 체력 상황이 어, 다시 역전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운동 입장에서는 이번에 차이 좀 벌리면서 이길 수도 있을 만큼의 상황이죠. 한번 그리고 다운 알리마지까지 어, 저기 지금 들어갑니다. 위에 몰려있으면 데이터 오브 이럭쇼 너무 맛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네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각이요 풍신초래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자 그래서 일단 후서 선수를 약간 마크하는 듯한 뜻도 가또 선수였고요 아 근데 네. 용맹이가 그걸 파였고 바로 뒤에서 커버해줍니다 기규어까지 하나 더 잡아내고 십내도 같이 가십도 풍신초래 어, 다 맞았으면 아, 아웃이었는데 순간이었죠 네, 야 차이 이번에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 이거 지금 이 정도 킬 스포 면은아 이거 사실상 좀 승부가 기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윙드 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보막한번펼것 같은데요 아쉽네는 어쨌든 보막을 줄이고 어, 마무리까지는 해냈어요 열심히 쫓아는 갑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 훈서 선수가 시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착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거 뜻도같또 선수를 잡으면서 시으려는 거거든요. 아하! 알리마지빈 공간 달랐고요. 이제 아덴도 빠졌기 때문에 네, 또나한 또, 또? 번에 안 죽어! 나한 번에 안 죽어! 지금 자신감이었습니다. 자, 요 훈동에 두 명의 선수도 체력이 아쉬워하긴 한데 아아 이미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네. 야, 순서의 킬 각도 아주 좋습니다. 게이터 빌 옵션! 아, 여유가 넘치는 각 넘기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진짜 여유에서 나오는 네, 각종입니다. 아, 시간이... 격차가 너무 큰데요? 이번엔 어쩔 수 없죠! 자, 이러면 결국 시간 다돼 7대2까지 벌어졌어요.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세트보다는 훨씬 더큰격차를 벌려 놓습니다. 네, 분명히 1세트 때는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훈서 선수가 먼저 아웃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각성기 투자를 다하면서 완벽하게 유리한 이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요운동이 가져간 이점이 컸습니다 네 썸머노도 아니고 배마도 아니고 앞장서서 이 칼도로 방패 들고 있는 심내 선수에게 각성기를 몰아 쓰면서 체력을 한꺼번에 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결과적으로는 심내 선수가 소극적인 움직임을 좀어 어, 체력이 없다 보니까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초반 주도권 스노우블 자체가 아예 요운동에서 쥐고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버풍테오는 사실 그동안에 조합적인 불리함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내면서 그래도 워로드의 국방, 네, 대마, 요즘 메타의 뭐 최고티어 아닙니까? 그런 어, 두 캐릭터를 활용하고 서머너가 뒤에서 딜을 넣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건데 야 오늘 본인들의 장점이 거의 잘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워로드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네 선수를 공략하고서 오히려 대목이기 굳이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받아칠 수 있다는 걸 지금 푸커싱하고 있거든요. 네. 야, 이거 보세요. 쉽네 선수 아까보다 더 피해량 많고, 하지만 뜻도가 또는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이거 요맹이 선수가 앞서서부터 계속 진짜 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뒤을 넣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거의 두 명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서머너의 플러스로 끼기어 선수의 개입까지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풍신초래가 들어갈 때의 질량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요맹이 선수의 킬 플러스의 도움까지 합치면 와 진짜 이 선수가 왜 선수들이 뽑은 대마 1인가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지금도 뭐 보시면 예, 맞을 때도 어, 내보녀서 이제. 하면서 더 아프게 맞아주고 네, 그리고 박성희까지 쓰면서 결국 초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와주는 그 역할을 잘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어, 있는 노은동입니다 아, 사실 저는 저끼겨 선수가 다쳤던 이 순간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기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지태양란의 상황을 느꼈거든요. 아. 야 지금 묘메이 선수가 초풍강 날리고 마지막에 킬 마무리까지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어... 훈서 선수를 결국에는 사실 실버 폭태원 입장에서는 의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노맹이 선수 때문에 지금 훈소만 의식하기에도 힘든 네, 그런 상황이됐습니다 네. 초반에 아이의 분위기를 잡고자 하는 각성기, 그 다음에 훈서는 나중에 여유, 뭐 마치 세리머니 같은 그런 각성기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야 이게 오전 3선승 대결인데 벌써 2대0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훈동 당연히 그대로 갈 거고요. 오늘 아마 이 대결에서는 어, 캐릭터를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없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좀 그런 어, 거기 이제 공감하고요. 예, 그런 의미로 서 일단은 뭐 실버 폭태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 특포를 좀이 예, 끼규어 선수가 좀 변경을 해줬는데 내병각을 빼고서 초풍각 넣고 화조각님의 이제, 이제 동결옥각까지 넣어주는 어, 좀, 어 특성을 좀 바꿔줬는데요. 이렇다고 해도 사실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워낙에 사실, 배마가 서로 간에 하나씩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두팀 모두 다 댐감을 두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서의 운영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좀더 수동적으로 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써머너가 있는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어, 개인 플레이 이런 것들을 어, 보여줄 수 있는 데모닉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대0 벌어져 있는데 실버폭태형 아,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서 한 번은 보여줘야죠 3대0 아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이 섹시마운드 호환 호날두 선수가 진짜 두 세트 연속으로 각성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이것 때문에 달렸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흥미로웠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알리 사노스의 심판 타이밍.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워로드가 물리는 경우에는 이제 뭐 라도 사용해 주지 못하고 네. 끼규어 선수가 이제 뭐 바람의 속삭임을 어느 정도 그냥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대가 잘 노렸습니다. 마리린 타우로 초반에 불러내면서 저 친구들이 계속 우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요맹이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 이건 또 이렇게 되면 버티는데 서머너스킬이 홀리 나이트에게 추가가 된 거라서 승선 선수를 묻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걸 바로 곧장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섹시한 도그나투 선수는 빠르게 각성기를 쓰면서 판을 좀 잡기 위한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정신 차리지 못하게 그냥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또가또 선수도 뭐 지금은 알리마지 썼습니다만은 초반 부분에는 아덴이 잘안차 있잖아요. 네. 아 지금 버티고 비전 때린 다음 곧장 피어스 손까지 연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 윈드 스피링 맞았을 땐 뒤이 찰줄 알았는데 더 벌어졌어요. 신내가 다시 한번 포커싱이 됩니다. 무극권 요병이! 아, 같이 들어왔으니까 신내 몰아내는 그런 각성기 투자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뜻도 같도 선수가 좀 앞선 경기보다는 약간 프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수출 적중률이 훨씬 많이 올라간 분위기입니다. <웃음> 둘째 이후아 근데 이거 훈서 너무 맛있는 각이 나옵니다 피어스 손 한번 잘못 걸리면 아 이게 앞라인이 체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알리마지. 아, 알리마지 때문에 케어까지 해줬는데, 폴리나이트 케어에 자신이 부빈까지 넣어서 이거 스크를 완전 배제했죠? 자, 쉽네가 갈고리로 땡기면서, 근데 그 땡기는 와중에도 본인 체력이 깎였어요. 그쵸. 그니까 지금 폴리나이트는 <웃음> 결과적으로 얼굴을 끌면서 이대에서 살아나왔는데, 띠규어 선수는 죽었단 말이죠. 아, 멤버가 또 같이 갑니다. 이러면 쉽네도 뭐, 진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물어서 데려가야 겠죠 아, 각성기를 실버 퐁태온이 어떻게 각을 잡기가 쉽지 않게 지금 요 운동이 먼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어 이제 훈소 선수랑 이 홀리나이트까지 동시에 잡올수 있어? 그렇죠. 깼던 차근차근 까력... 따라가야 돼. 요 급하면 하지만. 안 돼요. 도메인까지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야 그거는 피오스에서 깔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각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훈소 선수도 지금 체력 없고요. 이거 기회예요, 실버폭 태원! 아, 무빙하면서 피해 줬네요, 지금. 뭐 이런 홀리나이트가 또태화할수 있거든요. 눌법 어? 들어갔죠. 네. 훈석! 와, 어? 이걸 막으러 월성각? 요맹이가 또 이렇게 지켜줍니다. 다음 턴에 보자가 된 건데 이게 역으로 시간을 끊는 행이기 때문에. 네, 실버폭 태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러면 리스톤 꼬은 것처럼 어, 쓸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맞을 요맹이에게 잠깐. 그러다. 본인은 이미 내공면서 불고 있고. 윙드! 보호막으로 버티니까 케이프 들어오거든요, 군서 선수가? 네, 실버폼 태오는 각성기가 스? 있단 말이죠. 아, 어... 이걸 잘 활용해야죠. 그렇죠. 예. 아, 아직까지 캐다 들고 습니다 분명히 박으론 하나로 피해를 좀줄수 있어요. 어, 키기어선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쟤또가 또 보는 척하면서 키기어랑정면승부하면 근데 여기 다 무료입니다. 여기에 각성기! 썼고요. 자 하나 투자.. 어.. 한거기 때문에 네네 18x10 호자고! 하나! 하나 데려갔죠? 훈성은 기규어 선수 지금 체력이 좀 얼마 없었거든요? 나갔어요. 예! 이거 30초 타이밍에 한방? 여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역전도 나올 수 있고요 자오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여기! 좋아. 여기! 어 여자 개똥 눈썹. 할수 없는데요. 오 이러면 자요 운동이 아, 시간이 충분히 충분히 있어요.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끼규어끼규어 끼규어 살아야 돼요. 네. 네. 끼규어가끼규어가 그럴 때 느꼈어요. 악마와 고블리딩 진짜 블리딩 막으로. 막으로. 알리마진. 알리마진. 근데 이게 심내 선수가 살아야 심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일단 아, 안쪽으로 귀신. 일단은 뭐 혼소 선수도 지금 체력 없는 상황이고 각성기 다 빠졌고요 전부. 네. 아 근데 심표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데모닉이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이제 이쪽에서 요맹이 와이성각. 자, 심다는 쉼대, 아래쪽에 체력이 심다가아 쉼대. 결국 갑니다. 자, 이거 혼소 틀어. 혼소. 혼소 봐야 되는데. ]가요? 일단 데모닉 슬리시 나갔고요. 어, 시간이 5초. 그래 데모닉 버티 우승 확률 90%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만한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아니, 특히 오늘은 뭐 훈서 선수도 훈서 선수였습니다만 요맹이 선수가 정말 여러 가지 판을 그,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본인이 딜 넣고 진짜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섹시망도 호날두 선수의 이 각성기부터 시작해서 팀원을 지키는 이런 플레이들이 야 대단했습니다. 네, 알리사노스 의 심판과 무급권이 마치 콤보처럼 연계된 상황을 만들었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버티고 이기겠다 그 자원 싸움에서 굉장히 신속한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 계속 각종기를 좀 먼저 쓰면서 싸움을 걸었고요. 이게 어떻게든 3대3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손해를 보거나 이런 그림은 없어요. 죽어가는 턴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운동은 계속 그런면에서 싸움을 먼저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 힘을 좀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게 동호 선수의 각성기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싸우고 싶어서 상대에 진입을 하면서 상대 스킬이 어느 정도 빠지고 테러가 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보호막이 이제 씌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버 폭테로는 도망갈 데가 없었단 말이죠. 네. 아 이게 아무래도 오늘 시작하면서도 약간 조한 면에서 어 조금. 데모닉에게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서머너가 그래서 서머너가 결국 얼마나 살아서 딜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많이 깔리느냐.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러지 못해도 요운동, 선수, 요운동 선수들이 잘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훈서 선수가 다시 한번 전장을 휘젓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 딜링도 안정적으로 들어갔고요. 1, 2세트 때는 워낙 많은 포커싱을 당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걸 네. 섹시마왕도 호날두 선수가 자신의 각성기를 통해서 열어주면서 강한 한탈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테토가토 선수의 e p p 해량을 보면 확실히 1, 2세트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초반 부분에도 뭐베를좀 하는데 편해진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그냥 이쉽내 선수 워로드를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워로드 들어오면 워로드점사하면서 소극적인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고. 이미 갑자기 둘을 쓰면서 어, 그림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던 요운동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나 선수 지금 포커싱이 돼서 나올 수도 없고, 아, 네 그렇죠. 시간을 많이 버렸습니다. 이후에 뭐 어, 역전 타이밍을 한번 정도 이제 노리는 그 상황들을 음. 실버 콩트이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 결과적으로 박성기로 그 뭔가 대박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군요 맞아요 지금도 알리마즈 나오는 타이밍에 무권으로 버텨주는 플데이 됐거든요 사실 평소보다는 다르게 서머너가 욕실이 쓸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완벽하게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서 알리마즈를 쓰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 아 생각보다 알리마즈도 잘 피했고 역으로 때리는 타이밍이 나와버렸거든요 네. 많이 모여 있을 때 여기서 용동의 집중력, 예, 포커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아, 특히나 대본이 이게 저 악마와 타이밍에 들어가는 기 많이 압니다. 아, 아니다. 저 뭐, 순간적으로, 뭐, 반, 체력 반은 그냥 우습게 뺄 정도로 콤보 자체가 들어가면 위협적인데요. 예, 이런 부분을 좀 훈소 선수가 잘 보여줬고, 여기에 이제 생존 능력까지 겸하다 보니까, 이 운동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승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어, 데모닉도 그렇게 뭐, 얘기하면, 어, 엄청 막, 데모닉이 다좋 것 같고 이러겠습니다만. 또 상대 배마가 굉장히 또 먹잇감 이렇게 딱 하기 좋거든요. 근데 야 그런 걸다 뚫어내고 그리고 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섹시마왕도 호날두가 퓨지를 받습니다. 네, 타이밍 싸움을 걸었다. 알리사노스의 심판이 그걸 열었고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저는 드리고 싶네요. 이게 한 판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한세 아, 판내내 그랬죠. 네. 내내 그랬어요. 네. 각성기 타이밍이 정말 좋았고 실버펑테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순간들의 각성기가 펼쳐지면서 그림 자체가 좀 많이 망가졌었죠. 네. 그래서 이 서포터들이 본인의 그 각성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각성기 잘 쓰고, 그 다음에 팀원들을 완벽하게 지켜줬을 때 얼마나 선수들이 편하게 경기할 수 있는가. 서포터도 주목받아야 된다. 섹시마왕도 호날두가 정말 오늘 섹시한 경기 했습니다. 네, 특히나 교과서적인 율법운용과 이 각성기 그 그리고 뭐 보호를 걸어주면서 또 보호막으로 버는 타이밍들 이런 지연전이야말로 결국은 마지막 세트 때이 연장전까지 갔을 때도 승리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공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최동호 선수죠. 네, 자피오지 섹시 마왕동 호날도 최동호 선수의 주요 플레이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은본린들의 체력이 더 없었는데 끼기호 선수에게 데미지 넣으면서 보호막까지 씌워주고 완벽하게 이 각을 뒤바꿔놨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노표출 특포나 또는 비채소호자 특포 이렇게 약간의 내가 조금 더 추가로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팀원들의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것도 결국은 홀라의 선택인데 그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군의 이 딜링이 편해지다 보니까 아 편해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선택한 네. 자이 운동의 결승 진출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선수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요운동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훈서 선수가 어, 우승 확률 90% 뭐 이런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네, 네, 네, 네, 컨디션만 좋으면 100%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결국 결승까지 진출하셨습니다. 소감 아. 어떠십니까?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행. 네. 아, 네. <웃음> 오늘도 이게 눈웃음이, 그렇게... 아, <웃음> 눈웃음이 네. 솔직해졌네요. <웃음> 아, 오늘 요운동이 그래도 3대 0까지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지금 뭐 저희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작정하고 준비한 게 거의 다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희 오늘 약간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잘 풀어서 잘. 승리하게 된거 같습니다. 어떤 점을 걱정하셨어요? 약간 적 조합이 약간 좀 완벽한 조합이 다 보니까 저희 조합보다는 좀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약간 그 캐릭터 상상상 조금 네. 우회에 있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니까 각성기를 좀 일찌감치 쓰면서 오히려 초반에 뭔가 좀 힘을 실는 어, 이런 그림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오셨던 건가요? 네, 초반에 조금 각성기 잘 써보자고 그네 팀원들끼리 얘기했었고 아... 네,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에 작정을 하고 아... 그렇게 나오셨군요. 자, 오늘 또 p o g 를 받았던 섹시마운드 호날두 선수에게 마이크 좀 네?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야. 아, 아, 역시 인터뷰 아. 해본 사람이 또 이렇게 PIOZ 경험자, 아. 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수경험. 그동안은 내내 훈성 선수가 받았었거든요 예. 아, 이걸 또 키는 아, 거다 어, 켜져 있거든요. 예. 그걸 그러니까 아, 가르쳐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돼. 예. 그냥 전달만 해줘도 예. 되는데 굳이 아, 나는 p 오 o 경험이 있고 아. 너는 없잖아 이러면서 예. 마이크를 굳이 찍어보는. <웃음> 네네. 자, 그 와중에 오늘 p 오 o 는 그러나 섹시마왕도 허날도 최동원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POG 받았는데 예, 그동안에 내가 POG를 못 받았던 게 아쉬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어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었고요 아무래도 서포터 클래스다 보니까 조금 받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도 사실 요맹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받게 돼서 좀 의외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것이 네. 서포트의 자세. 진짜 마인드부터. 아, 너무하네. 아, 네. 그러나 사실 길로들이 딜을 잘 넣고 생존할 수 있게끔 지켜주는 게 서포트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웃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다내 덕분이다. 왜 말을 못해요? 아 그거는 근데 진짜 어, 진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1, 2세트 때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팀원들이 그 역할을 조금 많이 어, 잘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조금 더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한 가지 궁금했던 게 섹시 망동 호알토 선수가 이번 대회에 사실 본의, 본인의 주 클래스는 디스트로이어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플레이를 안 하고 내내 홀리나이트로 나왔는데 그 이게 좀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어, 너무 아쉽긴 한데 어, 사실 연습경기도 그렇고 지금 경쟁전도 그렇고 디트를 많이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대회 때에서 쓰기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결승에는또 이제 쓸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오오.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또 결승에 기대감까지 올리는 인터뷰 <웃음> 최고네요. 휘두르기 팀 걱정해라 라는 거죠. 디스트로이어 그쵸? 출발할 수 있다. 어, 우리가 데모니콜라 배마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저희 사실 주클래스가 다들 두 개씩 되다 보니까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예, 예. 조합에 대한 이제 보통 은호은뭐 팀원들끼리 하겠습니다만 약간 결정하는 뭐 그런 어 혹시 선수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은 어이 어 본인의 이 동호 선수의 이 디스트로이어를 어 약간 좀 어필을 한다면 응. 주도적으로 야 우리 이거 이거 하자. 누가 결정합니까, 보통? 어. 아, 다 같이 하는데 네. 리더 아, 색지망도 네. 호날두는 아니야. 네. <웃음> 확실해. 눈치 보고, 눈치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본인은 아니죠? 아니, 근데 사실 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데 네. 누가 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딱히 없긴 해요, 조합을. 음, 서로 얘기해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맹희 선수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까요? 자, 요맹희 선수. 선수들이 뽑은 대마 1위. 아, 이걸 좀 지금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본인도 이번 대회 배마 1등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 눈빛에서 벌써 자신감이 아,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배틀마스터가 이제 굉장히 좀 국밥 같은 든든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었는데 특히나 배틀마스터 숫자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결승에 오른 배마는 지금 이 요맹이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 본인의 비결이 있을까요, 배마 자라는? 어,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타고나야 된다? 아. 걔는? 아 비교 없아 어,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 네. 왜냐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 네. 그냥 태어나기를 잘하게 태어나 요맹이로 아, 태어나야 되는 건가요? 네아 <웃음> 아, 그러면 우리는 이번 생은 틀렸네요 다음 생을 노려봐야 되나요? 네네네 네, 네. 다음 생에 나 가능할까요? 이번 생은 안 되죠 우리는 요맹이가 아니니까 내 말을 <웃음> 본인이 말하고도 웃기죠? <웃음> 딴거 하죠 저희는. 네. 알겠어요. 네, 딴거 할게요. 예. 자, 유명희 선수. 네. 네. 지금 휘두르기 팀하고 결승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 지난 8강에서는 휘두르기를 잡고 4강에 올라왔잖아요. 네. 자, 그런 만큼 좀더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만나면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어, 똑같이 이길 것 같아요. 어, 어떤 면에서? 오, 휘두르기보다 우리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겁니다. 뭔가요?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음.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냥 감히. 네, 네 알겠어요. 아, 유명의 선수랑은 길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훈서우 선수, 다시 한번 마이크 예, 좀 잡아주세요. 네, 같은 질문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휘두르기에게 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래서 우승한다! 어? 저희 그냥 뭐그 팔강 때처럼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네. 그냥 아. 이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자 요운동 팀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요운동의 선수들과 얘기해 본 바로는 네네. 섹시마웅도 호날두 선수가 인터뷰를 제일 잘하는 걸로. 아. <웃음> 예. 나머지 두 선수는 단답형이자 <웃음> 자신감의 표현을 네. 정말 마음껏 뽐냈다. 아 이기는 이렇게, 데 예. 이유가 있냐? 그냥어 그냥. 어. 어, 그냥 어. 어 하니까 이겨지는데. 그럼 그렇죠? 잘하니까 이기는 건데. 아, 네. 단답형이 가능해요. 잘했으니까. 아, 네. 맞아요. 자이 4강 경기 오늘 좀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요훈동이 실버 폰케온을 잡고 3대0으로 결승에 올라가서 요훈동과 휘두르기가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아 제가 오늘 유콩 그 선수랑 어 잠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콩 선수가 요운동 팀 만나게 되면요, 어 그냥 그지난번에 패배는 사실 에이징 커브를 너무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냥 아 약간 어 다시 해도 이길 수 있다. 어,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두 그 팀이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아 어, 물론 아 3, 4위전 경기도 역시 펼쳐집니다. 오늘 참여를 하지 못한 너무 나 안타까운 마음일 퍼스트 그리고 실버 퐁테온이 3, 4위 결정전 상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대결도 역시 펼쳐질 거고 그 후에 2022 시즌 로열 로더스의 최고의 자리는 과연 휘두르기냐 요운동이냐 그런데 이두 팀이 이미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 경기에서 이미 데이터를 습득했기 때문에 근데 휘두르기의 이번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도 궁금한데 추가적으로 결승전은 BO7입니다. 네. 그래서 더 네, 네. 다전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회의 끝에 달라지는 그런 플레이스테일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그때 8강 경기도 3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어요. 그쵸, 접전, 그치, 그렇죠. 1경기 네. 같은 경우는 또 휘두르기의 투서봇이 정말 뚫을 수 없는 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휘두르기 팀이 이겼, 이겼었는데 사실 어, 7 다전제다 보니까 분명 전략적인 카드가 확실히 좀 있는 팀이 좀더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운동 팀도 뭐 디스트로이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동안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픽에서의 다양함 이런거는 휘두르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갔던 건데 하지만 요운동도 그런 스타일 잘 파악해서 뭐두번 이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예, 어, 3, 4위전 경기 버스트가 경기 실버 퐁테온이랑 경기를 하고 그리고 요운동과 휘두르기가 결승전에서 만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경기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펼쳐질 거고요. 어, 오늘 준결승전 어, 1경기 참가 예정이었던 퍼스트 어, 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활한 경기 참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휘두르기 팀이 부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승부 예측하셨죠. 그래서 준결승전 1경기 승부 예측 이벤트 선택한 팀에 관계없이 모두 예측 성공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 아쉽지만 퍼스트 팀 입장에서도 3,4회전 경기에서 그 아쉬움을 좀더 달랠 수 있는 네. 에, 그런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선수들 기운 내시길 바라고 오늘 4강전은 비록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다음 주에 펼쳐지는 3,4회전 그리고 결승전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